안녕하세요. 갑자기 음... 계속 쳐다보기 싫네. 쳐다보기 싫네. 쳐다보시길래 아, 바쁜가봐. 쳐다보시길래. 아... 지금 아니 몇 시일까요? 열두 아... 시 넘은 것 같아요. 지금 이틀 동안 지금 열세 명이라서 나눠서 찍으니까 어, 저 저도 그렇고. 이데이제스해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이틀게 해서, 이렇게 이틀을하루이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, 이이한게해 해서, 으로신해 이런 곳이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. 제가 차 타고 자면서 왔거든요. 근데 내가 비행기를 타고 온 건가? 해외에 온 건가? 이런 내려서, 내려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되게 어,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면서 V 훈스트 VCR을 또 이렇게 오랜만에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또 이런 곳에서 촬영을 하게 된다니까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고 열심히 찍어서 좋은 이쁘고 멋진 v c r 찍고 싶네요. 그래서 콘서트 때 멋있게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 멤버 저를 포함한 13명이 각각 시를 씁니다. 그래서 그 시를 서로 은밀하게 주고받고 또한 곳에 모여요. 모이면 이제 그 저희가 쓴 시를 누구한테 드리냐. 바로 콘서트에 와주시는 우리 캐럿분들과 관객분들께 들려드리고 보내드리는 그런 내용이 담긴 그런 VCR입니다 내가 참 바쁘네요 혹시 사람은 항상 아침에 먹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엄마 항상 저에게 아침밥 을조심 하셨죠. 아침밥 안 먹으면 안 되는 게맞안뭐 아침밥 안 먹으면 안 돼요. 태양을 피하고 싶어 오늘 또. 잠깐. 예. 피하고 지금 현재 비가 요즘. 오늘 날씨가 비가 오고 있는데 지금 <목소득> 아, 네. 아, 네. 비를 <목소득>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산해 아니 무슨 비를 맞으면서 v c r 을 찍냐 그러니까 아,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지? 거거 그래. 네! 저희 저희 세븐틴은 <목소득> 지금 2년 전 울고 싶지 않아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지금 다시 <목소득>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왔는데요 어. <목소득> <웃음> 네. 여기는 어디죠? 을랑리야 어제 뭐 보고 왔어요? 별 기생충 또 봤어? 너두번 봤어? 도겸이 어디 나오 나, 나도 같이 봐줘 나보다 어? 머리 진짜? 나안 봤어 아직 나도 안 봤어 그냥 나 봐줘. 보고 얘 보고 하면 너내보거봐야 네 아니 같이 해야겠다. 보자 <웃음> 영화관이 뭐 따로 있는 것도 <웃음> 난 <웃음> About <time> 20분 봤어 <웃음> <웃음> 아, 보다가 못 봤어 오케이, 근데 20분만 봐도 진짜 재밌던데 그, 그걸로 봤구나? 응, 핸드폰으로. 핸드폰 영상으로 About Time 최고 네,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 보고 있는데 원래 가정어 바쁜 남자? 어 바쁜 남자 <웃음> 아, 제가 요즘 바빠 비즈니스 라이 영화 볼 시간이 없네 <웃음> <웃음> 어제 9시부터 자가지고 <웃음> 진짜 자느라 바빠 자느라 야잘 잤다 <웃음> 저는 이제 마지막인데 잘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열었 좋겠지만 아닙니다 저럼 <웃음> <너> 오늘 새벽까지 <웃음> 찍어요 나 이거 해가지고 또 붙여놓을까? 이것도 마르면 이쁜가? 이거 아니 뭐 떨어질까? 마르면? 이거 다 부숴줘 부서, 이게말라도세감이 없어. 그 예쁜 말은 고차야자 여자. I'm g 저 i n g to 저 e l l y o 는 I'm g o i 힘 g t 요 tell you. I'm going to t 저요 l y 다. u I'm going to 이 e l 작은 편이에요. going 작은 t 편이에요. <웃음> 너무 배고파 죽을 u 같아. g o i 근데 얘 진짜 배고프면 죽을 것 같긴 해. 올라가서 밥좀잘 챙겨주고, 제가 개구리 몬스터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제 머리가 있는 제 얼굴이 형할 희각에요그서 그리고 여기가 입 입을 벨크하고 있는 거죠? 얘는 눈, 얘 눈, 얘는 눈. 이 하얀 부분은 입 벌리고 있는 거 아니 이렇게 킹이랑 같이 하게 될줄 누가 알았겠어. 나 왕자님이든 말이야. 아이 그 왕자님. 그럼 내가 너의 아들인가? 아들아. <웃음> 아이 친구. 이렇게 대단한 왕자님이랑 같이 찍게 되다니. 나의 말로 영광이야, 킹. 자 부탁해. 아 석수 나와든 석수는 발라드로 한번 해야지 한편으너를 이어서. 음... <웃음> <웃음> 뭐 사실 어떻게 될진잘 모르겠는데요. 뭐늘 항상 늘 항상 어디서든 뭐... 열심히 하서 모든 네. 든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. 잘안 돼요 그게. <웃음> 잘안 된다고요? 왜안 돼? 잘안 돼요. 너무 잘하고 있어요. 내가 들은 건형 완벽해 지금. 지금 바로 그냥 이 세상에 나와도 돼. <웃음> 아니 <근데> 너무 막아가지고 <웃음> 그거를 어, 이렇게 다 막아가지고도 뭐가 됐든 솔로를 하든 부속스를 하든 세븐틴을 하든 어쨌든 저희는 세븐틴으로서 활동을 하는 거니까. 그중 그러니까 킹. 네, 저도 뭐 무진 걸로 세븐틴으로서. 너 배우 티가안 나, 진짜. <웃음> 멋있어. 어리니까 잘 어울려. 오케이. 영태 t o 진짜 역대급이야 어. 빨간 거예요? 아섹시데 잘하셔도 괜찮아요. 얘가 약간 고급스럽다, 아, 진짜. 머리가 금색이라 그런가? 금마음으 그 음, 음.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이긴 하지. 어, 소프트하지. 나쁘지 않네. 소프트. <웃음> <웃음> 형은 좀 어떠니? <웃음> 형은 뭐 항상 뭐 섹시 가이에다가 뭐 완벽히 <웃음> <맘붕이> 빛나지 뭐. <웃음> 미치게 말이 필요해 뭐? <웃음> 형이 말이 필요 없지. 예, 네, 나중에 다들 뭐 말을 해요. 땡기거나 말이 필요. <웃음> 죄송합니다. 열차 왔구나. 1위에서 라는건니다이게 카메라가 이렇게 딱돌때저희 시선을 카메라를 보는 척하면서 사선 보면서 카메라가 이렇게 올때 나도 올 이렇게 때 보면서 그렇지, 나 보면서 나한 넘겨주고 보면서 서로 등을 맞주치면서 엔딩. 그렇지. 저희 공동실 원이었습니다 흥방했을 것같아 한번 볼게요 찍어볼게요. 찍어볼게요. 뭐 찍어볼게요. 네, 해겠습니다캐리꾸라피아입니다 응? 어? 우리 다 줬잖아. 한씩 어? 아, 깨울 텐데. <웃음> 만년필도. 만년필도 한 번도 치도록안 써. 봤어. 응. 금방도 하죠. 금방 도하죠 대형은 금방 어 멋있는 저.. 주변을 막 보면서, 고뇌하면서, 고민하면서 <웃음> 승관이 바보 멍청이 승관아 넌 바보야, 알겠지? 촬영 잘해 라고 썼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